와, 와, 와, 와, 진짜 이뭐 냐고? 이거 뭐 냐고? 이게 이게 게임 이 냐고? 퀸 한번 더 해야 될것같 은데, 내가 이거 퀸 해야 겠는데, 그냥. 아예 여기 보스한 대만 맞추면 안될까? 여기다 까비 사이버 한 일주일은 쉬어야 된다고? 아니야 님 가는 거? 아, 가신 거 같은데 와 반응 뭐야 어떻게 알았대? 무슨가? 근데 그냥 Q 쓰는 거 보고 예측한 거 같아 그냥 Q만 쓸걸 15 <웃음> 진짜 아아 15단말만 한 한마디 메롱 진짜 터트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승리가 오예 어, 오예 어, 어, 풀피네 근데 아니, 라인전 단계에서 터트려놓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진짜로. 내가 볼 때. 어 되나? 이게 카이팅. 이게 클라스 이게 살보. 개쩔죠. 지렸죠. 니 근데, 아 근데 이래도 이뭐 이거 탑 이기면 뭐 하냐고. 아유 진짜 아, 진짜. 동글라나 구할까요? 그럴까? 아싸. 열받지. 열받아서. 앞으로. 아! 오케이. 내 잘못. 오케이. 오레노 패배. 일로와. 일로와. 그니까, 이렇게 터트려도, 진짜 탑에서 이 정도면은 거의 지금 7대3이잖아, 인정? Why 텐 o 이너 개못하는데 왜 내가 죽냐, 이, 얘기잖아, 지금 저거. 킬당 2 0 가자. 응? 여기. 어휴. 어휴. 어휴. <웃음> 어, 나왔다. 조용해졌네, 우리 팀? 오케이. 저희 탑 쏠키 따니까 또 애들 멘탈 좋아져가지고 게임 열심히 하는 거 봐, 이거, 이거. 어? 딥무빙 확실하게 하고. 그럼 진지하게 가고. 지금. 레롱. 대감? 퍽큐. 림 혹시 뼈그맨? 믿을 건나 하나뿐이다. 지금 FQ CUT 아 W 잘 굴렸으면 사이브왕인데 아쉽다 와 이거 야 이거 와니 어째서 어째서 W컬 들어왔지? 아불쓸걸 포탑 안맞을줄 알았는데 안맞았으면 이거 부조건사는거같아여트 지금 의기양양 했다고 이거 한번 따가지고 자기 지금 어? 명예세신했어 이거 봐봐 이런거 이 이런 들어와도 의미가 없다니까? 왜? 자기 정글 먹기 바쁘거든 의미가 없어 이런걸 해도 이런 플레이를 해도 이런 핑화가 의미가 없는거야 어아 잘못 와 죽을 뻔이공 있어? 와주면 안 될까 이런 건좀아 이런 걸 그냥 하, 이런 건좀 와주면 안 될까? 아 맞아 세트 상대로 닌자 신발 가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거 가면은 세트 평타들이 아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<웃음> 이, 이 봐봐 이피화 하나가 이게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탑차이라고요 원딜형 시야점수 2점 고독한 탑솔로보다 낫고요아 근데 미드 럼블 대신 들하구나 이러면 럼블이 숨을 못 쉬거든 이 사람 약간 갑자기 고수됨 사실 고수가 된게 아니라 챔프가 사기라서 템프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오오개 어, 아픈데 봐봐 닌자 신발 가니까 데미지 안 들어오지 오케이 먹을 거임 버그셈 절대 안진다고 인자신발이 이렇게 좋아요 대신 고딜은 피해야돼요 고딜 맞으면 절대 못 이겨요 하이고 이거 럼블봐봐 이거 럼블 탑 오면은 안됐거든 용 타이밍이라서 미드 서있으면 내가 만약에 탑을 쏠케낸 다음에 움직이면 용도 우리거잖아 안그래? 근데 럼블이 괜히 쓸데없이 탑 올라오니까 용 뺏기고 미드 쏠켰다 이거 그냥 의미없어요 이거 일단 왔으니까 킬은 줬는데 진짜 의미없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킬 따라 움직여서 그래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거예요 미드나 정글이 한명만 진짜 비슷한 티어여도 할수 있는게 정말 많았는데 이런거라던가 그래요? 킬 하나 더 빼주잖아 아니 걔는 탑툴러잖아 그사람은 아니 탑탑은 듀오하는거 아니에요 왜냐면 정신병이 오기 때문에 <웃음> 생각해봐 정신병자가 둘이야 게임한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정신병자야 제발 봐주세요 아 근데 세트 갈수록 지금 좀 빡센데 가면 갈수록 케넨이랑 클레드가 별로 안 어울려 챔프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클레드랑 어울리는 건 에코라든가 아니면 세조안이라든가 아니면 리신 뭐 이런 좀 공격적인 챔프들이 어울리거든 게임을 주도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아니야. 근데 태양 같은 거 하면은 주도적으로 할수 없잖아 게임. 소시에 안 쓰네. 소시에 있으니까 더들어가지 말죠. 아이고. 소시에 있었네 심지어. 아. 가지마 나이스. 거의 4판이 정도 하면 올라갈 것 같아요 공격적이고 싶지만 뚜벅이 가렌 가레... 아 가렌도 해보니까 가렌클레드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듀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솔 같은 거 하면 되게 좋은데 솔이랑 하면서 판테온이나 솔. 플라스 지렸다고? 그런 말잘주 들어요 그럼 뭐해 다이아인데 160판 다이아 사이버에요 진짜 <웃음>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바닥에잘 해보예요. 죽 갔다. 일단 이번 용은 무조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출발하죠. 누누클레아 누누클레드도 재밌어. 누누클레드 재밌는데 근데 누누클레드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. 둘이서 뭘 하진 못해. 애매하거든. 아니 니마 아, 아 진짜 아 진짜. 어 뭐야? 아, 공도 이거 죽어버리기. 잘 가요. 이거 공도 이거 죽어버리기. 아니, 오히려 나 초반에 프로밖에 없을 때 돌렸는데, 딱 자고 오니까 갑자기 챌린저 큐에서 다 따기 큐로 변했는 거야. 그냥. 나 진짜 심지어 막뭐 다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. 심지어 승률이 4승 2패인가 그랬는데, 큐가 점점 더 낮아지는 거야. 뭐하냐고, 대체. 이만. 안녕. 좀 아플 텐데, 많이. 아, 뭐다 쓸려냐고. 사이드 뚫어도 이러면 못 뚫잖아, 너. <웃음> 이거 이제 물면. 너 잡으려고 망령의 동원을 갔는데 이즈가 날 때리네? 아 나이스. 아, 못 잡나? 아, 신드라 못 잡나? 아쉬운데. 살았으니까 다행이다. 살았으니까 다행이다. 해보자. 내고 W. 아싸. 내꺼야, 개, 나, 따, 뻘, 따, 뻘, 따. 야, 멱살 잡고 올려줄 테니까 단판에 나캐리좀 해줘, 얘들아. 야, 이판 치면 저 진짜 롤 삭제합니다. 이판 치면 롤 삭제할게요, 진짜로. 오늘 삭제하고, 방종하고, 그냥, 그러지 말라고요? 알았어요. 그럼 하지 말라, 하지 말게요. <웃음> 딱 아침에 솔랭 돌리거든? 아침에 일어나서 솔랭을 돌려요 아 어, 오늘도 연습해가지고 이따가 생방 때 형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줘야지 하고 연습을 하, 하려고 돌려 그러면은 끝날 때꼭 어떻게 끝난 줄 알아? 와 진짜 <웃음> 아 진짜 직원 마려 아니 직원으로 안돼 유안건한1 0번 정도는 박아줘야 돼 적용투가 아니에요? 글쎄? 아 글쎄? 내가 앞에서 휘저을 수 있어서? 약간? 맨무로 가면 휘저긴좀 그렇거든 님의짤림 띄워볼까? 여기다. <웃음> 죽었다, 얘. 저냐누냐 도냐 이놈, 어차피. 어디 가요? 척! 이건 내 거야. 이건 양보 못 해. 밀자고? 어떻게 알았어, 밀어. 너네 하고 싶은 거다 해! 내가 다 받쳐줄게 찹 이거야 자 어우 씨어야